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원래 땅이 좁은 나라니까 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수많은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또 수많은 부동산 가운데 이 땅처럼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에 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값은 이제까지 떨어본 적이 없, 없고 항상 오르는 것이 땅값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동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딩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도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한 땅도 있고, 또 아무리 위치가 좋고 잘생긴 땅이라 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수두룩합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건축관련법과 각종 규정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땅값은 대부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땅을 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땅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저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다. 이 방법 중에서는 첫째, 전문가를 활용하면 된다. 두번째는 건축사를 최대한 활용하라. 세번째는 건축사를 활용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이제 토목설계회사에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계획, 가설계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한후 결정하라. 다음에는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라. 그 다음에 큰 세번째로 기본적인 자료와 현장 답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사항들에 대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지요 특히 이 유튜브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검색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고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며 또 서점에 가면 이런 방법을 소개한 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탓하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라 대부분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책들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자면 유튜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유튜브를 보면 땅 사는 방법이라고 치면 땅 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굉장히 많은 어, 이, 동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들을 보면 땅을 구하는데 뭘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 특히 토지이용계 확인원을 보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로서 절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땅이 옷이나 구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 수천, 수만 배나 하는 그 엄청난 값의 땅을 사는데 적당히 어설프게 공부한다고, 어설프게 알아서 수천만 원, 수억 원씩이나 하는 땅을 사겠다고? 참 저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냥 농사나 짓고 나무나 심을 땅, 아니 아무런 그런 목적이라도 그렇죠. 이 땅을 사겠다는 것은 대부분 그 땅에 건축을 하거나 개발을 하기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물이라든지 뭐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뭐 이런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 관련한 각종 법이 얼마나 많고 또그 용어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럼 실제로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고 하는 어,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의 땅에 관한 하나하나 의 대지마다 모든 사항들이 뭐 법적인 사항부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소를 치면 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무슨동, 이렇게 해서 치고, 다음에 땅에 지번도 친데 지번 치기 전에 일반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해 보면, 산과 일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일반 땅과 산으로 구분해서, 산이 아닌 것은 거의 일반으로 되는 것이겠죠. 그 그러니까 주소를 치게 되면, 이 주소를 치기 해서 치고 열람을 해보면, 여기에, 자, 땅의 소재지가 나오고, 지목이 나옵니다 이 땅이 대지인지 전인지 답인지 나오고 다음에 땅의 면적이 나오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이 땅이 도시계획적으로 무슨 지역인지 도시지역인지 그 다음에 이 땅은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뭐 그린벨트 우선 해제구역 뭐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 또또 다른 법령에 따른 또 규제를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또는 비행기 안전 제5구역, 뭐 이런 법들도 전부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또 다른 사항으로 추가 기재사항이 있는데 농지법에 관한 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이 땅에 대한 이 도시 지역, 일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것들에 관한 사항들이 이아래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도시구역이라고 했죠? 이 도시구역, 도시지역, 도시 구 도시지역은 이러한 법률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그 사항은 이 사항인 것이죠. 다음으로 또뭐 83조, 다음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조, 이런 걸 살펴봐야 되고 다음으로는 또 일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과연 어떠한 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이 지역에서는 에, 건축법 시행령 86조를 또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조항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여기에 뭐이 수많은 이 법률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금 개발 행위, 개발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한 이 일조 등의 일조권에 관한 사항인데, 이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마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건축 전문가, 건축사들도 설계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쉽게 아무나 잘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일반인들 보고 이거를 전부 다 판단하고 해서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또도시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도시적역이 아닌 지역 예를 들자면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어디 경치 좋은 지방의 일반적인 땅이 아닌 곳은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 곳은 심지어는 농지법, 뭐 산지법, 산지 관, 산지에 관한 관련법, 하천관련법, 별의별 조항을 다 사, 어, 살펴봐야 되고 또이 서류도 나름대로 확인을 했다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건축 전문가들이라도 설계나 개발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 다니거나 건축이나 토목 등 관련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계나 이 개발 행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부도 해보지 않은 이런 일반인들에게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일을 적당히 공부하고 유튜브를 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정말 낭패를 보기 딱쉽상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아마 그런 공부를 하려면 몇 달을 고시하듯이 해야만 할 것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느냐? 저는 단정적으로... 유튜브나 책 등에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전문가로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두 번째로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다음 여섯 가지 사항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면 된다 건축사를 치는 활용하라. 건축사를 활용하는 방법, 토목설계 회사, 기본 설계, 그냥 가설계를 하는 결정하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라. 이 여섯 가지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그러면 전문가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선 땅을 사야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있고,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필요하고, 세금 관련은 세무사, 등기 관련은 법무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일에 전문가들에게 주는 비용 때문에 자신이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자신이 판단한다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게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말해서 땅을 사는 것이야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되고 세금이나 등기도 세무사나 법무가, 법무사가 아니어도 자신이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나 건축허가 개발사업 등은 건축사가 아니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는 오직 건축사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건축사를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건축사는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그 땅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까 토지형계획 확인원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건축 법규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사는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어느 떤어 땅을 결정하느냐 라는 것을 자신이 판단하, 판단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물론 공인중개사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계략적인 건축사항은 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는 땅을 그렇게 어설프게 계략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건축사를 선정하는 것은 땅을 결정할 단계 아니 그보다도 더 먼저 어떤 건물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즉 기획단계부터 건축사에게 도움을 받고 설계와 건축허가뿐 아니라 특히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감리도 필요한 것이니 나중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하는 과정과 하자관리 등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전체 과정을 건축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굳이 어설프게 공부를 하거나 시간과 정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 것입니다. 결국 건축사를 활용한 이 PM방식을 잘 활용하면 땅을 사는 단계로부터 건축을 하다가 공사비를 떼인다든지 뭐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건축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건축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건축사와 접촉이 의사나 약사 등에 비하여 흔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건축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 등 같은 전문가들은 흔히 접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건축하는 행위가 드물다 보니까 딱히 아는 건축사도 없고 특히 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하려거나 의뢰하면 비용을 걱정해서 아마 그런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 건축사나 건축사 사무소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으로도 해당 분야의 건축사를 찾는 것은 아주 쉽고 이런 건축사들도 홈페이지나 자신들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손쉽게 건축사를 만날 수가 있어서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에 맞는 건축사를 선정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건축사를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건 뭐 건축사라 해서 제가 건축사를 홍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건축사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4, 5, 6번과 큰 3과 4번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결론적으로 땅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적당히 공부하여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음 영상에서 아까 말씀한 이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항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땅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기로 하겠고, 지금까지 말씀에 도움이 되셨다고 다한 하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